한니다 하보이런어이 뭐 괜찮은데? <웃음>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뭔가 아... 들어갈거면 괜찮은데 그래요 어. 다시 볼게요 아니면 체크체크라도 넣던지 근데 아니면 밑에서 뭐 이런거? 어, 다른 트랙이네 <웃음> 아, 아니, 이거 어차피, 네네네. 어, 박자 안 맞아도 집어넣으면 되니까. 아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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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아버 만들어주지 응. w m o i e d o n d e o o